자, 게임 계속 해볼까요? 예, 여러분 직접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까불고 있는 친구는 누군가요? 이 애플인데요. 이 애플은 누구 밑에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플레이트라고 쓰고, 한칸 띄우고, 애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플레이트 밑에 있는 모든 애플인데, 플레이트 밑에 있는 애플은 얘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힌트를 보면은, 힌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child selector라고 되어 있고, 자, select direct child of one element, 즉, e l e m e n t 의 직계 자식을 select한다. 그때는 꺽쇠를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이 플레이트하고 꺽쇠를 쓰게되면 요건 이제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애플 중에 플레이트 바로 밑에 있는 애플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웃음> 되게 웃기죠? <웃음> 좀 어이없죠? 예,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오렌지. 그래서 요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오렌지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렌지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 오렌지 하고 퍼스트 i 일드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그 요거는 이제 수도 클래스 셀렉터죠. 그리고 얘는 어... 오렌지 뒤에 붙어있으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렌지 자 근데 여기서 플레이트 밑에 있는 오렌지라고 해주면 좀더 명확해지겠죠? 여기서 플레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트 밑에 있는 오렌지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란 뜻입니다. 플레이트가 있건 없건 뭐 같은 결과를 만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 아, 그리고 이번에 only child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only child는 어, 어떤 엘리먼트가 어... 자기 혼자 단독으로 누군가의 자식인 경우를 선택하는 엘리먼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어... 모든 엘리먼트 중에 only child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거냐 면 자, 여기에 있는 이두 친구는 누군가의 자식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자식이긴 자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형제가 또 있습니다. 자매가 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오렌지 같은 경우는 o n 차 y 드가 아닌 거예요. 이 s 블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클과애플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only c h i 겁니다. 자, 이런 특수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스트 t c h 라는걸 해볼 건데요. 자, 라스트 t c h 라는 것은 음, 어떤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그 엘리먼트가 일단은 가장 제일 뒤에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어... 테이블 이거죠 예, 이 테이블 밑에 있는, 바로 직... 바로 직계로 있는 이 태그들 중에서, 엘리먼트들 중에서 라스트 t c h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 테이블의 가장 끝에 있는 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거 지워버리고 P I C K L E 하고 이렇게 하면 이때도 역시 여기 있는 피클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플레이트 위쪽에 플레이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플레이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레이트라고 하면 선택이 안 돼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여기 있는 플레이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긴 하지만 이 플레이트의 부모인 테이블 밑에 있는 여러 엘리먼트들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트여야 됩니다. 근데 이 플레이트 뒤에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그 요기에 있는 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샵 펜시 밑에 있는 애플 중에 라스트 차일드 라고 하면 얘가 선택이 되겠죠? 뭐다방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테이블 직계 중에 피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last child라고 하게 되면 이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될까요? 제가 뭐 틀렸나요? 전많 저는 전 항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설명하는 게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너무 조심하면 강의를 못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제가 틀린 점이 생기면 여러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안 됐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둘다 부르르 떨렸는데 왜안됐는지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방법을 보면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 스몰이고 여기 있는 이 피클도 스몰입니다. 그리고 얘는 요 위에 있는 펜시 밑 이렇 있는 스몰인데, 얘는 첫 번째 엘리먼트기도 하고 마지막 엘리먼트기도 하죠. 여기 있는 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테이블의 마지막 엘리먼트네요. 그럼 저는 스몰이라고 어, 하고, last child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됐네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왜수열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죠. 뭐 2n 플러스 1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예. 이런 거쓸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냥 우리 재미 삼아서 좀 배워봅시다. 지금부터는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형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 정신이 홍리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뇌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뇌가 혹사당하기 시작한 지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오면 그러면 혹사당한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뭐가 뭐가 있는지만 슬쩍 보고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 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할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하세요. 나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린 하던 건 해야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앤스 차일드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여기에서 플레이트 중에서 얘는 지금 몇 번째인가요? 1, 2, 3번째 잖아요. ans child 라고 하고 여기다가 3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세 번째 child란 뜻입니다. 자, 여기 까불고 있는 이 친구를 없애고 싶으면 우리는 음... table 밑 제 직계 중에서 ans child 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의도하는 답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ns last child라는 요걸꼭쓰란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안 썼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있는 ans last child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여기 보면 this is like an d n t h s c h i l 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 n t s c h i l d 와 똑같은데, 비슷한데 but counting, 숫자를 세긴 세는데 어디서부터? from the back입니다. 즉, 뒤에서부터 센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기 있는 벤또는 1, 2, 3, 4니까 자, 제가 여기서 음, m and last child라고 하고 요거를 4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또 계속해 보죠.